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구 두 개를 맞대어 연결시킨 식탁에 앉는 가구 꿈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한 친구, 가족과의 사이에 오해가 생겨 입장이 난처해질 징조의 꿈입니다. 가구 드리는 꿈 현위치에서 변동이 있으며 미혼자는 배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구설 수가 있으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 가구 등의 물건을 집안으로 들여오는 꿈 돈과 관련하여 큰 이득을 보거나 돈과 관련된 일을 맡게 됨. 가구 안에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꿈. 사업가는 큰 이득을 얻을 것을 나타내어주며 재물은도 좋아 재물 또한 들어올 것을 의미하고 미혼 남녀는 혼담이 오갈 꿈입니다. 가구 옮기는 꿈. 산모는 유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사에 몸조심을 해야 한다. 가구가 박살을 나거나 부서지는 꿈. 퇴사를 하게 되거나 하는 사업이 힘들어지게 됨을 암시하는 가구 꿈. 장롱꿈 해몽이라고 합니다. 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꿈. 가족 누군가의 결혼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축하할 일이 가깝다는 표시이다. 또한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변화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가구가 없어진 꿈 집안에 우환이 발생할 꿈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구는 일상생활의 평온함과 안정감을 상징하므로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꿈 가구가 텅 비어있는 꿈 가구가 텅 비어있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 살림이 큰 어려움에 처한다. 사업상 손해를 본다는 암시인데 가구에 물건이 가득한 경우라면 사업이 번창한다. 가구를 집안으로 들여놓는 꿈. 사업가는 큰 이득을 볼 것을 나타내고 청춘남녀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가구나 물건을 파는 꿈. 금전이면서 타격을 입게 된다. 가구나 집안에 페인트를 칠하는 꿈.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사업을 바꾸게 되거나 문패와 간판을 바꾸는 등 사업적인 변경이 있음. 가구를 누군가에게 돈이든 물건으로 든 파는 꿈. 가정에우환이 생기고 가족 구성원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구를 방이나 집 밖으로 내놓는 꿈. 가구를 방이나 집 밖으로 내놓는 꿈을 꾸게 되면 직장을 잃거나 가정의 화목이 깨질 조짐이다. 또는 친지와 가족 중 병사하는 사람이 생긴다. 가구를 보는 꿈. 화목함이 감돌게 될 꿈입니다. 큰 사고나 사건 없이 순탄한 생활이 펼쳐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일이 원만한 성과를 이루게 되고 서로간의 애정이 더욱 깊어지니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생활을 하게 될 꿈입니다. 가구를 산꿈 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될 꿈입니다. 평온함과 안정감을 상징하므로 가족 누군가의 결혼 시기가 임박하거나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가구를 옮기거나 돌려놓는 꿈 임신 중에 유산될 우려가 있으니 몸조심해야 한다. 가구를 집 밖으로 내다 놓는 꿈 집안에 문제가 생겨 경제력이 약해지거나 직업을 바꾸게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 힘들어질 수 있는 꿈입니다.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가구를 집안으로 들여놓는 꿈 현위치에서 변동이 있으며 미혼자는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구설 수가 있으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 가구를 파는 꿈 재산상의 손해가 생길 꿈입니다. 금전되리면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어 재물이 손실되거나 밀린 세금이나 거증금 등 돈과 관계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될까구 가구 매몽입니다. 가구를 파는 아울렛, 가구점 등에서 가구를 고르는 꿈. 현실에서 가구를 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가구에 페인트칠을 하는 꿈. 가구에 페인트칠을 하는 꿈을 꾸게 되면 회사의 상호를 바꾸거나 취급하는 품목을 다시 고르게 된다. 가구의 위치를 바꾸거나 돌려놓는 꿈. 임신한 산모는 유산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사에 몸조심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는 일에 걸림돌이 있을 징조 가구점에 방문해서 고가의 가구를 구매하는 꿈 현실에서 과한 소비로 인해 가정경제가 힘들어 짐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가구점에 불이 난꿈 걱정했던 일들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크게 성공할 꿈입니다 추진한 일에서 큰 성과를 얻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가구점에서 여러가지 살린 가구를 구경하는 꿈 실제로 집안 살림살이를 장만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구입한다. 작품 감상한다. 값비싸 보이는 책상 장롱이 방 안에 가득한 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나 귀인을 만나서 지위와 신분이 높아지게 된 꿈. 거실장이나 진열장의 물건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는 꿈. 연구나 개발을 하게 된다는 의미와 여러 백과사전과 같은 정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낙은 책상에 앉은 꿈. 강등이나 구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꿈. 결혼 상대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꿈. 냉장고나 집안의 가구 안에 있던 복수리가 날아가는 꿈. 오래 간직하던 보물을 팔거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된. 누군가에게 가구를 선물로 받는 꿈. 결혼할 인연을 만나게 되거나 결혼하게 되어 이사를 갈 수가 있거나 살림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리폼을 위해 가구에 페인트나 시트지를 붙여 분위기를 바꾸는 꿈. 사업가는 가게의 간판이나 사업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의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식탁을 사는 꿈 집안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방안에 가구가 꽉차 있는 꿈 결혼이나 직장생활이 행복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남 방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꿈 집안에 어려움이 생김 방안에 색깔이 바른 가구를 보는 꿈 전혀 뜻하지 않게 재난의 피해를 입게 되거나 가정이나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지 못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방 안에 있는 옷장이 훼손되어 있는 꿈 가족 중 일원이 큰 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살펴보라는 의미의 꿈입니다. 방 안에 있던 옷장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본다고 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질병이 생겼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으로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 안에 화려한 장롱 또는 책상을 새로 들이는 꿈기몽으로 해석됩니다. 금전적 상황이 좋아져서 마음이 평온해지며 나를 도와줄 귀인을 만나 많은 재물과 명예까지 얻게 될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방언의 가구가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꿈.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꿈. 방언의 장롱이 부서져 있는 꿈. 건강의 이상이 생김을 나타내는 꿈. 방에 있는 장롱에 물건 또는 이불을 넣는 꿈. 자신의 사업장 또는 기관에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부엌 살림이나 주방 가구가 소리를 내는 꿈. 비방이나 모함에 연관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비싼 가구를 사는 꿈 가정에 돈이 없어진다는 암시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빈티지 책상을 사는 꿈 유산 상속이나 가족에게 도움받게 될 꿈입니다. 새 가구가 생기는 꿈 집안에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결혼하게 될 꿈입니다. 새 가구나 장롱을 장만하는 꿈 이사를 가게 되거나 직장을 옮길 징조이고 미혼 남녀가 이런 꿈을 꾸면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새 가구를 구매하여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새 가구를 사는 꿈 마음에 내키지 않는 변화가 생기는 꿈새 침대를 방 안으로 들여오는 꿈 사업기반이 마련되고 미혼자는 결혼하게 되는 꿈새 화장대를 사는 가구 사는 꿈 미혼 여성이라면 배우자를 만나게 되거나 정식 청호를 받게 될 꿈입니다. 결혼 여부가 결정되는 꿈이며 기혼 여성이라면 남편의 승진이나 사업 확장 등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꿈입니다. 새 가구를 집안에 들여 놓는꿈 재산이 늘어나고 집안이 번성하며 좋은 사람을 만나 행운을 얻게 되는 꿈 새로운 책상에 앉은 꿈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직무가 주어지게 될 꿈입니다. 식탁을 사는 꿈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되거나 가정 내에서 경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즐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꿈입니다. 안방에 있는 장롱의 문을 모두 열어 놓는 꿈. 새로운 일의 시작을 알리는 꿈입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므로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될 꿈입니다. 안방에서 문갑을 열어 뭔가를 꺼내 보는 꿈. 기다리던 소식이나 전화, 편지를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문갑은 보통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암시로 흉조를 의미합니다. 아니 텅 비어있는 가구 꿈. 혼담이나 상담이 깨어지고 사업가는 사업이 순조롭지 못해 손해를 볼 징조의 꿈입니다. 야전 침대에 누워 있는꿈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고 있는 일에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가지 가구를 구경하는 꿈 그동안 눈여겨둔 물건을 구입하거나 실제 집안의 살림살이를 장만하게 되는 꿈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품을 구입하여 온종일 기분이 좋아질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가구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